둘셋 안녕하세요 골수입니다 골드니스 출석부 오케이, 잠깐! 보민이가 들고 있는 건 뭘까요? 약 800명의 골드니스 이름이 정리되어 있는 출석부 아라TV 유튜브 커뮤니티로 사전에 받았습니다 둔둥이들이 제한 시간 내에 골드니스의 이름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비츠, 트레샤 페이트, 예빈이, 희연이, 마이, 박유민 진아야, 예빈이 가은아, 예콩이해콩이 no. <웃음> 민서, 정은이지영이 고은비, 어. 전혜미, 혜림아, 어. 케이트웨이키 수연아 야! 케이트 <웃음> <웃음> 네. 자 유비나 이소민 해원아 어, 최아안, 시은, 어, 빈 새로운, 음. 이이라요하나 다연아 어, 니카 누나, 아 누나? 다니엘, 어, 크리름1아이름마하이아주찬이 나라 세이 나라 이름은주찬이얼굴이성1이 만국 6이비1 7 @이름18 아름1 9이름1이거다읽이들어야 된다고요 @이름14 이름이마야왓이 음. 어, 라라, 표채원, 대하야, 미우 체림, 아닌가요? 크리사, 요나, 헤이즐 찬정, 임미현, 와기, 경은, 로이스, 예블리, 리마, 예원이, 희수. 좋다. 자자. 질 네. 네. 읽어보자. 아, 예원이 아, 영어, 아, 아, 예. 영어 이름. 크리사문나 레이저, 찬정 인이, 연, 와이프. 아, 레이저. <목소리> 아, 레이저. 아, ja. 샴... 이 아, 이저 아, 레이라이언 아, 이이언이이저이저 아, 이 아, 레 마, 마, 아, 레이저. 아, 레이저. 아, 레이저. 아, 레이저. 예. 이저 아, 이의 아, 레이저. 아, 레이저. 아, 레이이 <웃음> 죄송해요 쉬쉬쉬 세리야+ 세리야+ 세리야+ 세리야 어 세리 야 세리 세리 세리 세리 세리 세리 세리 세리 세리 세리 세리 세 수현 리 세리 세리 세리 세리 세리 세리 세리 세리 세리 세리 세리 세리 세하 세리 세리 세리 세리 세리 세리 세 안녕 리세 안녕 리 세리 세리 세리 세리 누아 세리 아리 세리 세리 미래공무원 서세이효리이 노비 보민 보민 너가 외국인이요? 어. <웃음> 응. 코린, 해원이 코린, 해원이 땡쥬, 제스민, 모에, 박시현, 톰톰까지 만갑습니다예나개복치 마르티, 팝콘, 연질, 리산티 누나, 깐동, 예. 예니, 김민지, 서유진 <웃음> 베이비, 우 <싸우>, 두두두두두두 <웃음> 이장준, 용환이 미래, 음. 지선이 음. 여기 커피 시키신 분? 울트라 음. 캡션, 캡션킹, 말랑, 존잘, 프린세스, 지범아, 사랑해 아 이건 좀 아니다 엘사야, 셀리나 <웃음> 김은결, 민산이 아. 아, 좋다. 음. 자 빠르게 빠르게. 아, 제, 안녕하세요. 고리찬의 태그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당근 무지 윰땡 꼴뿅 샤민 지스 쇼리 누나 케이틀린 진영 어그켈 켈비? 켈비. 켈비? 켈비 안녕 라일라 안녕 좌 안녕 화영이 안녕 어, 예은아 안녕. 아이랑미 안녕 미스카에 안녕 니코 안녕 나지라 안녕 김첼시 안녕 리라 안녕 젤리 안녕 도르스 안녕 요도완이 안녕 피라 안녕 크리스텔 리사마라 안녕 모니카 안녕 샤키라 안녕 마벨 안녕 신디 안녕 예린 안녕 비토리아 안녕 데이 안녕 후에지 안녕 다짐마러 고통 받는다 진 안녕 알다 안녕 크리셀라 안녕 영택이 눈동자 속에서 수영하게 안녕 대전 슈퍼스타 나정 안녕 치엔 안녕 어 <목소리> <목소리> 이건도 어려운데 나도. 어이도 파리도 안녕 G 안 G N 안녕 규민 안녕. 야 좋다. 난이 대박. 김로사 조아라 자야 박서연 지우 수인 야 이진수 지나 울림 사장 네베, 은채야 레지나 샤샤키라 서연이 화이팅 세린 야 안기 영여경 박지우 샤미미 휴라. 안녕. K 주제 내 마음 주차 안나 손 손도스 유예지 마루가 되고픈는 하은 스테피 어, 연니 소연아 나다 아말리아 뿡이 그, 아니고 지민인데요 네. 로즈메리 아티카 슬비 차지원 정인 재린이 아. 우영이 레리미 아. 경훈이 안녕. 아. 아. 돌려줘 보다 아. 아. 안녕. 안녕. 그래도 열명다 읽었다. 어. 안녕. 고마워요. 라이언 미안해요.